태아곤란증, 태변흡입증후군은그밖에 의료처치에 해당하여도 등록된 설계사가 아닐 경우에도 상해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 2015나 5457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어머니 B는 원고가 태아일 때 2009년경 태아보험을 가입하였고 상세한 사실관계는 아래에서 중복됨으로 생략합니다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험자 및 보험기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장애는 D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출생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분만 진행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지연한 과실뿐만 아니라 원고가 출생한 후그 F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산소포화도 및 동맥혈가스 분석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모두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 바 결국 이 사건 장애는 원고의 출생과정부터 출생 후 치료 과정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건 장애는 이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설령 원고가 출생한 후에야 이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되며 그 보험기간이 개시된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갑제 10호 중에 기재 이법원의 B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의 결과에 의하면 B는 H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B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상품설명서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 확인서류에 보험설계사로 기재된 아이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으니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B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내용으로 아이가 작성한 을 제5, 6호 중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7호 중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한 B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관하여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법리에 비추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고의 외래성에 관한 주장 임산부 또는 태반증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 반드시 태아의 신체적 요인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뒤병원의 의료진의 태아 곤란증을 제때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장애는 원고의 신체 내부 요인이 아닌 외래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나. 면책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보험자의 출산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출산은 그문언상 피보험자인 원고가 출산에 주차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약간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바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출산을 원인으로 한 사고로 볼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0호 중에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에 의하면 B는 H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이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이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위면책사유를 설명하였다는 내용으로 아이가 작성한 을 제5, 6호 중에 기재는 믿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의 보험계약 체결 실태 등에 주어을 제7, 8호 중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비에게 위면책사유에 관하여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면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피고는 위면책사유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의료처치 답제 10호 중의 기재 이법원의 B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심문 결과에 의하면 B는 H를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이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위면책사유로 설명하였다는 내용으로 아이가 작성한 을제 5, 6호 중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보험계약 체결 시태 등에 비추어 을 제8호 중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비에게 위면책사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면책사유를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보험금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위상계적상일외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상계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